안녕하세요. 아워드로잉 서연입니다. 오늘은 유아의 기초 테크닉, 이두 가지만 알아도 우와, 이거 어떻게 그렸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블렌딩 그리고 임페스토 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블렌딩 기법 블렌딩이라는 건말 그대로 색상의 경계 부분을 풀어주는 방법인데요. 유아는 건조되는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블렌딩할 수 있어요. 먼저 각각 다른 컬러를 블렌딩하는 방법 저는 핑크 계열, 옐로우 계열, 그린 계열 물감을 사용할 거예요 색상을 만들고 팔레트 위에서 오일과 함께 충분히 잘 개워주세요 색상의 경계를 바로 연결해서 칠하면 붓에 다른 컬러가 묻어서 깨끗한 표현이 안 되니까 경계에서 살짝 떨어져서 칠해주고 난 다음 블렌딩할 부분을 이렇게 살살 문질러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컬러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펜브러쉬를 사용한 블렌딩 방법도 있어요 제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펜브러쉬를 사용해서 블렌딩을 해주면 붓자국이 남지 않는 아주 매끈한 화면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는 같은 계열의 색으로 명암을 주면서 블렌딩 해볼게요 진한 하늘색에서 화이트를 섞어가면서 아주 밝은 하늘색까지 컬러를 칠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한 부분부터 밝은 부분까지 쭉 내려서 칠해볼게요 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블렌딩이 됐지만 여기서 펜 브러쉬를 사용해서 한번더 살살살 아주 아주 가볍게 스친다는 느낌으로 가로 세로로 펼쳐주세요 그럼 붓자국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매끈한 표면이 완성됩니다 두번째 임페스토 기법 임페스토 기법은 물감을 화면 위에 질감이 느껴지도록 두께감 있게 올려주는 건데요 먼저 이렇게 나이프로 색상을 혼색하고 붓으로 물감을 뜬다는 느낌으로 가득 덜어오세요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살짝 살짝 발라주면 됩니다 진짜 간단하죠? 그럼 이두 가지 블렌딩과 임페스토 기법을 가지고 겨울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흰눈이 소복하게 쌓인 들판을 그려볼게요 먼저 하늘색을 배경에 넓게 칠해주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연한 색상으로 화이트를 섞어가면서 색감을 조정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펜브러쉬로 붓자국이 어깨 펴주세요 그럼 이 하늘색 바탕 위에 구름을 살짝 넣어볼까요? 흰색을 붓에 살짝 묻혀서 구름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동글동글 발라주는데 구름 덩어리의 밑부분에는 살짝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약간의 그레이색을 섞어서 칠해줄게요 이제 붓을 이용해서 눈이 소복하게 쌓인 들판과 오솔기를 그릴 건데요 하늘에 썼던 푸른빛을 좀더 진하게 해서 눈이 쌓인 곳에 그림자 컬러를 만들고 도톰하게 임페스토 기법으로 칠해볼게요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올리려고 하면 물감이 밀릴 수 있으니 붓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늘은 유아의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인 블렌딩과 임페스토 기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아워드로잉 서연이었습니다